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안녕하세요 네, 스톤 무드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만들었던 스톤 헤어 모드 홈페이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 등록하는 방법을 다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 저번 시간에 만든 스톤 헤어 모습입니다 정말 간략하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스톤 헤어를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스톤 모드 말고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일반 홈페이지에도 동일하게 구글 웹마스터 독을 통해 홈페이지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만 익혀두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구글에서 검색되는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스톤웨어 링크를 가지고 구글 웹마스터 도구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글에 접속하셔서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고 작성을 해 줍니다 구글 웹마스터 도구라고 작성을 해 주시면 여기에 구글 서치 콘솔이라는 링크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구글 서치 콘솔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구글 검색 실적 개선하기에 있는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른 분들은 여기 있는 실적 부분들이 노출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톤에어에 있는 링크를 등록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스톤에어에 있는 링크를 전체 선택해서 Ctrl+C로 복사를 해줍니다. 또는 오른쪽 클릭을 해서 복사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구글 서치 콘솔에 접속하여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속성 검색이라는 것들이 노출이 됩니다 여기에서 속성 추가 이렇게 되면 도메인 URL 접두어 속성 유형 선택이라는 화면이 나올 텐데요 이 도메인 이라는 경우에는 서버를 구축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DNS 인증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 저희는 모두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URL 접두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URL 접두어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네, URL 접두어에 클릭해서 이전에 스톤 헤어를 복사했었던 링크를 집어넣고 계속을 누릅니다 속성을 확인하겠죠 근데 아무 사이트나 구글에서 소유권을 모두 다 링크만 집어넣었다고 해서 가져가게 되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소유권 확인을 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모두 홈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는 html 태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html 태그를 클릭하셔서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 이 HTML 메타 태그를 복사하여 사이트 홈페이지의 첫 번째 바디 섹션 전에 나오는 헤드 섹션에 붙여 넣습니다. 를 보시면 여기 컨텐츠의 쌍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 영문, 이 코드 부분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코드 부분을 드래그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스톤 헤어로 돌아가서 홈페이지 관리 부분으로 접속합니다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이 톱니바퀴 안에 있는 부분에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해 줍니다 웹마스터 도구를 클릭하게 되면 네이버 구글 컨텐츠 키 입력이라는 게 노출될 텐데요 여기 있는 구글 컨텐츠 키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좀 전에 봤던 이 구글 컨텐츠 키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구글 컨텐츠 키를 복사했던 걸 여기에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하기. 저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닫기. 이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구글의, 구글 사이트에 네이버 모드에 있는 사이트가 내 아이디가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인증 확인 중이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인증이 확인이 안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있는 이 웹마스터 도구에 키값을 정확히 넣는지를 한번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저, 저랑 동일하게 따라오셨으면 지금처럼 소유권이 확인됨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고 완료! 저희들이 지금 등록한 사이트의 목록이 노출될 겁니다 여기에 톤 헤어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는 실적 부분들이 노출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사이트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구글 서치 콘솔이 주기적으로 크롤링해서 사이트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의 사이트를 구글에서 검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버에서 사이트 등록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